저는 지금 정면에 보서 우리 남기사님하고 그 맛집 있다고 현지 로컬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뭘 먹냐면요 은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근데 뭐 제가 알아야 말이죠 근데 뭐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돼지고기 덩어리 보이시죠 이게 코코넛 그그액 있잖아요 그 코코넛 물 그거에다가 이렇게 뭐 삶아가지고 나온 거래요 그리고 야채 있고 like 아디스나라 김치 아 이거는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처럼 식초에 전화놨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모닝글로리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시켰어요 야채 뭐 먹고 싶냐는데옆 테이블에 이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밥을 또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하나씩 퍼져가지고 먹는데 지금 옆에 테이블 같은 데 보시면은 음식이 네. 돼지고기 삶은 것도 있고요 무슨 그 족탕 같은 것도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돼지갈비 네. 돼지갈비 같은 거 시키고 뭐 튀김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식사들 하시고 계시는데 네. 여기 나름대로 베트남 여기 낯짱 분들에게는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긴 댐시장 근처인데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주인분이 소개를 안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주소는 안 올리는데 뭐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관객분들은 찾기 힘드실 거예요 댐시장 근처거든요 네, 전 여기서 핸드폰을 그수매칭이 날치기 당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이, 여기 앞에 있는 남기사님 때문에 네, 왔었죠 근데 하도 이제 왜 이렇게 외국사람들을 안 만나 했더니 대부분의 식당이 그 중국사람들이 하도 개판을 치고거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다가 베트남 영해에 있는 섬 중국 걔네들이 막 지네땅이라고 막 우겨대고 거기또막땅 메꿔서 섬 짓고 하고 와 이거는 생선탕 같은데요 상당히 신선한 피시래요 아와 대략 한 5-6천원 정도 하나봐요 됐스 이거는 아, 아 이것도? 아이거는 6천원 정도 하네요 어, 엄청 맛있나 보죠? 아 이거 한 1,500원 2천원 정도 하겠죠? 지금 메뉴판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 정도 예요야 정말 진짜 베트남식이네 오 재밌는데요? 자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베트남식 식사 재밌어요 베트남 문화도 우리나라 똑같이 반찬문화가 좀 많이 있나봐요 아 저걸 한덩어리씩 가져가서 오케이 접시에다 놓고 아 저렇게 숟가락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밥에다가 올려서 와참 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먹는 모습도 좋네요 어. 그 다음에 이제 이 탕은 어떻게 먹는지 탕은 똑같겠죠 우리나라랑 아, 냄비에 있는 거건데기하고 어떻게 보면 색깔만 빨가면 살짝 동태탕 느낌도 나요 아 이걸 밥 위에다가 해가지고 아또 넉넉 살짝 쳐서 네. 그다음에 왜 고기 난가지가나나 아, 나 먹으라고 양보하려고 아 저렇게 맛있어 응악 <웃음>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먹나 봐요 오. 이 고기는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장조림 같네요 계란도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코코넛 물에 삶았다라는 거 네, 요리에 따라 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전 먹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코코넛 물에 이제 그 삶은 이거 돼지고기를 집어왔는데 젓가락으로 들자마자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려요. 보이세요? 와, 입에서 녹아요, 녹아. 간장 소스 베이스 같은데요. 맛있어요. 여기에다 농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돼지고기 너무 맛있고요. 그다음에 모닝글로리도 이 집이 왜 우리나라 같잖아요. 식당 가서 반찬 하나 먹어보면 아이집 음식이 맛있겠다 맛없다가 판가름이 나듯이 이 집도 하나만 먹어보면 어 향가름 나는 것 같아요. 먹어볼게 모닝글로리 너무 맛있어. 아주 양념도 너무 적절하게 잘되있고요 그러면 국물 아 국물도 맛있어요. 쌀국수 국물 같은데 거기에 숙주 넣고 생선 맛이 나는 근데 전혀 그 거부감 없는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음야 우리 또남 기사님이 또 친절하게 저한테 네, 이렇게 생선도 주시고 감언남 아 생선도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지. 진 쫄깃쫄깃하게 생겼어요 생선이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 생선이 그냥 먹으면 맹맛이고요 지금 저처럼 이 소스를 찍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은 대박이에요 아. 강력추천 베트남의 가정식을 드시고 싶다면 강력추천 자 여기 주소에요 네, 식당 이렇게 생겼고요 아 맛있게 잘 먹었네요 여기에 소매치기들 엄청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날치기들 오도바이 날치기들 자, 아무튼, 배터지게 먹고 이 정도 나왔어요. 그,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총 36만 5천 동. 그, 돼지고기는 너무 맛있어갖고, 흐물흐물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접씩더 시켰어요. 이거에 물두 잔에, 뭐, 국에 생선꼭큰 거에, 모닝글로리에, 모닝글로리 1,500원 맞는 거 같고, 밥에다가만 이렇게 시켰어요. 아, 잘 먹습니다. 었 맛있게.